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늦가이 신혼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저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1억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신랑을 만났습니다. 제 나이가 35세이고 신랑 나이는 38세에 만나서 둘다 늦은 나이에 만난지라 몇 개월 만에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고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대략 1년이 걸렸습니다. 신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제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다. 결혼 전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을 알아서 걱정도 많이 됐지만 둘이 같이 열심히 맞벌이하면 먹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전 직장생활을 좀 늦게 시작해서 직장생활 6년 정도 했고 결혼할 때를 대비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략 8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신랑은 직장생활을 8년 정도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1억 정도는 모은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 직장만 할 때는 7천만 원만 보탰습니다. 친정에는 신랑의 재정적인 것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신랑이 1억 보태고 제가 4천만 원을 보탰다고 하였고 거짓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오빠가 걱정이 되셨는지 직장만 하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시더군요. 신랑 집에서는 결혼 시 예물과 전세집을 포함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돈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한집 살림이니 최대한 집장만의 돈을 쓰자고 하였고 예단 예물 예복 등은 생략을 하였고 혼수도 거의 하지 않고 주변에서 거의 선물로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거의 전부 전세집을 썼습니다. 친정오빠가 빌려주신 돈을 포함하여 제가 1억 3천만원을 신랑이 7천만원으로 전세집을 구하였습니다. 저보다 신랑이 연차 쓰기가 수월해서 큰 고민 없이 전세집은 신랑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늦가기 결혼에둘다 집을 작게 시작해서라도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집은 1억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시작하고 전세대출금 1억 1천을 추가로 받아서 재테크를 위하여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임대가 쉽지 않아 오피스텔을 팔고 전세대출금과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돈을 합쳐서 재테크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신랑이 주식을 하되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저하고 꼭 상의를 하고 거래 내역을 모두 보여주기로 하고 신랑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부자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이지만 결혼 초기이고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니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시작한 지 2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초기에 신랑이 매수한 종목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전부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저는 주식이 처음이라 총 자금의 30% 이상이 손실이 나 있던 상황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식 초보이지만 운이 좋았는지 제가 신랑에게 매수를 시켜던 종목은 한달 만에 50% 수익을 보고 그 수익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를 권하였는데 신랑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저는 매일매일 엑셀파일에 신랑이 매수한 종목과 수량 매매가를 매일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신랑과의 달콤한 신혼도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수를 쓰지 않았고 손실은 크지만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개미가 할수 있는 일에서 인연이라도 버티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버티던 어느 날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되던 어느 날밤 신랑이랑 모처럼 감정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감정을 풀어주는 대화를 나눈 끝에 신랑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주식으로 가진 돈을 다잃었어 밑도 끝도 없는 말에 그게 무슨 말이 야며 저는 물었고 알고보니 신랑은 저한테 상해도 없이 매수한 종목들을 교체하고 손실폭이 커지자 손실을 빨리 복구해보겠다고 저한테 일절 상해도 없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손실이 커지자 반대매매로 인하여 그 계좌가 다 비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한 가장 큰 잘못은 신랑을 그토록 믿고 맡긴 저에게 아무 상해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 위험하다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처럼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 손바닥이 아플 정도까지 신랑의 등을 때렸습니다. 때리는 나의 손바닥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이 찢어지고 폭발할 것 같이 화가 났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은 시댁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오빠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고 제가 소리쳐서 신랑은 시댁의 도움을 받고자 하았지만 시댁에서는 시댁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형님과 아주버님의 도움까지 합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셨고 시댁의 욕으로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몰랐기에 신랑을 믿고 맡겼는데 제게 남겨진 건 빈털터리가 된 계좌뿐이었습니다. 늦가기 결혼해 친정식구들이 걱정할까 봐 저는 주변 가족들에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한 채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돈을 다 날렸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계좌의 현금 1천만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3배로 받아서 총 4천만 원짜리 주식계좌를 사용 중인데 손실이 나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8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돈을 넣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돌아버릴 것 같이 화가 났지만 남은 1천만 원 현금이라도 살려보고자 현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현금을 대략 800만원을 신랑에게 준것 같은데 주식이 조금 복구되면서 손실을 거의 만회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실이 다 만회되면 신랑의 주식 계좌는 다 출금하여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신랑 계좌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으로 계좌가 다 털리고 신랑과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저의 마음도 날라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둘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제 속마음은 다른 신혼 부부들 보면서 속으로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상황은 돈보다도 신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 가장 큽니다 너무 큰 돈을 날려서 올해 말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대출금을 갚아줄 돈도 없는 상황이고 전세 얻을 돈이 없어서 친정집에 처가살이 해야 할 상황입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신랑과 저랑 합하여 대략 8에서 9천만원 정도 수입인데 현재 신랑이 버는 돈은 거의 다 저축을 하고 있고 신랑에게는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은 신랑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신랑도 납득을 하였습니다. 늦가기 결혼에 결혼 몇 개월 만에 임신 계획을 하였으나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는 신랑이랑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자거나 집을 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인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봐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지금까지 반년 동안 이악물고 버티고 있으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도무관계도 3-4개월 이상 안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가까운 외국으로 여행도 가봤지만 갔다 오면 그때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돈도 없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신랑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열심히 맞벌이하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잘못되었나 봅니다. 신랑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가 봅니다. 하여 저의 선택이 잘못이었다면 그 선택을 최대한 책임져 보고자 저는 이를 악물로 버티고 있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제 나이 이제 37세인데 작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이나 조카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못 가질까봐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신랑은 매일매일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집안을 등등 맡아서 하고 하지만 도무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신랑은 주식 얘기만 나오면 평생 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곳으로 이직도 고려하지만 반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 지금 신랑을 닮은 아이는 낳고 싶지도 않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저희 친정 가족들이 알면 이혼하라고 할것 같아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이제 저도 지칩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혼자 서상해도 없이 그런 무분별한 결정을 한 신랑을 믿고 평생 살아도 될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것도 육댐이라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님 이러한 감정은 변하기 어려운 것인지 지금이라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결혼 후 경황이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면 신랑이 처음 가진 돈 7천만원에 시댁에서 5천만원 꺼준 것을 합해도 1억 2천이고 신랑 주식 계좌의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돈을 준 것을 빼고 결혼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모으는 것을 다 합해야 1억 5천이 겨우 되거나 모자랄 듯 합니다. 전 지금 신랑을 책임져주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랑 관계를 회복하고자 대화도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도 하였지만 신랑 성격도 수동적 소극적인 편이어서 대다수의 일들을 제가 얘기하면 하고 현재 이렇게 제가 힘든 상황이어도 적극적으로 저의 대화를 끌어내질 못하고 도무관계 또한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안하게 되니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감정을 참으면서 여지껏 인내했고 제가 포기하면 신랑이 나이 40세에 가진 돈 하나 없이 파혼하게 되며 다시 재개할 수 없을까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저도 남자에게 집 부담 안 주려고 결혼 전에 열심히 모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으니 어디에 얘기하기가 제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도 중요한데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면서 그 뒤로 전한 번도 신랑에게 웃어줄 수 없었습니다. 신랑하고 둘이서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저는 형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절박한 마음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결혼하신 분들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신랑을 믿고 앞으로 관계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될수 있을까요 현재 부부 심리치료도 고려 중이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